안녕하세요 먹뿌리엄마입니다 이 스파클링 스터를 제가 한 열흘 정도 썼거든요 제가 얼굴 브이라인 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서 제가 지금 기초를 다 했고요 턱 부분에다가만 스며들게 금방 스며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른 다음 요걸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 15분 동안 설거지할 동안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집안일을 한 다음에 한 20분 있다가 풀 거예요 충분히 흔든 다음 원하는 부위에 기포가 톡톡 터지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오늘 한번더 바를게요 이게 톡톡톡톡 튀면서 탄산 트레킹이라고 여기 기포가 톡톡 터지면서 흡수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사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분 정도 착용하고 있다가 푸른답니다 제가 지금 씻고 나왔고요 오늘도 오늘은 한번더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물파스 느낌? 어 근데 제가 이제 뭐 턱이 약간 여기가 제가 이제 두 턱인 편인데, 어, 이두 턱이 육안상으로 이렇게 크게 뭐두 턱이 열을 썼다고 이게 뭐 턱이 이게 한 턱으로 된게 아니고, 여기 이제 쉐딩 같은 걸 하거든요. 화장 다 하고 이렇게 쉐딩을 하면은 여기가 약간 정돈된 느낌이라 제가 이제 쉐딩을 옛날보다 많이 덜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약간 에센스 같은 것도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 이렇게 어, 써 보니까 이 턱선이 약간 어, 탄력이 좀 붙은 것 같고요. 많이 유관상으로 이렇게 막 완전히 뭐 V 라인이 된건 아니지만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큰, 아주 아주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열흘 정도 썼는데 여기 턱이 약간 정돈된 느낌. 이 스파클링 부스터 열흘 동안 써보고 제가 체험 후기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뿌리 엄마였습니다.